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쿠입니다 오늘해볼게임 무엇이냐면 은 환영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게임 지금 플레이가 미친 게임 차트를 아주 박살내 그 게임 아들의 숲!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들어가 보자. 자, 시작됐죠. 오, 상당히 떨리는 부금이야 뭔가 내가 막 전투에 나갈 것 같고 큰 임무를 얻은 것 같고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부금이에요 특수 부대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부금이 들리네요. 자, 헬리콥토 타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싱글 플레이 가보죠. 난이도 같은 경우에 노말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죠. 몰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뭐야? 공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헬기 타고선 왔어요. 섬에 왔습니다.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제가 아직 헬기를 안 타봐가지고 예 숲을 탐사하러 왔어요. 특수부대야? 진짜 특수부대야? P C I 물고기의 눈이라는 아이름이구나아 아, 미안하다. 물고기 눈. 오케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켈빈 오. 지금 어제 노트북으로 에드워드 푸톤 나이는 63세. 바바라 푸톤, 에드워드 푸톤, 푸톤 가문의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저 사람들 세 명의 사진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외우죠. 네, 얼굴이랑 이런 것좀 외웠고. 오 뭐야? 어디서 뭐 화, 화살이 날아가는것 같은데? 오오오오 떨어졌다 떨어졌다 오! 아 무서워. 이착륙하긴 했는데 다행히 어디 걸려가지고 다행이다. 오 아니, 갑자기 누가? 밖에서 화살 같은 거 쐈어. 헬기한테. 오씨. 어, 난난 난 무사합니다. 전 무사합니다. 예. 오! 아이고야. 자, 나무가 떨어지면 나도 착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태위태한데? 이 야! 어! 소름 뭐야? 어, 누구야? 어 저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 아니 이런 느낌인가? 뭔가 변을 당하니까 정신이 없어 멍해진 느낌이야 오픈 이머전시 야, 긴급상황에 열라고 지금 배팩 하나가 주어졌거든요 긴급상황에 열수 있는 아이템 비상배낭이 주어졌습니다 위급할때 쓰라고 비상배낭이 하나 주어졌어요 예. 모르겠지만 일단 좀열어볼까 바로? 상배낭 안에 손도끼가 들어있는것 같거든요? 어.. 일단 바로 씁시다 아 위급상황에서 꺼내온거다 이게 내가 그거네 내가 헬기에다가 위급상황에서 어.. 정말 위급상황에 쓰려고 모아뒀던 그런것들입니다 요안에 여권도 있어요 제 아이 꺼야요제 제 거. 그렇기 때문에 열겠습니다 열기 필요한거 내가 뭐고 챙겼나 보자 핸드폰이랑 어? 아 핸드폰이 아니라 GPS 추적기네 GPS 추적기랑 안내서 그리고 라이터 손도끼 칼!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안내서도 있고 잠 근데 옆에 사람 쓰러져 있는데? 저거를 먼저 구해야 되는게 우선인거 같다 뭐다 오케오케 이어 우선 비상시 쓸수 있는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 일단 있고요 안내서같은거를 얻었죠 안내서같은걸 얻었고 우선 저 앞에 사람부터 구하자 사람부터 구해 정신차려 사람부터 구해 사람부터 대체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치료해줄게 무슨일이니 일어나 일어나 어 정신차려 너 켈빈? 켈빈 무슨일이야 너 정신차려 어디 쳐다보는거야 지금 정신차려 정신차려 귀가 왜이래 좀비 된거 아니야? 식인종 된거 아니에요? 식인종 된거 아니야? 정신차려 켈빈 정신차려 어이구 뭐야 노트... 왜 노트로 지금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여러가지 선택지.. 뭐... 뭐지? 그 아이템 획득! 그 아이템 획득! 자, 아이템 획득! 어?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뭔데 뭔데? 아니 아니야 얘왜 어, 왜 이래 왜 앉았어? 이 친구 왜 앉았어? 일어나 일어나! 어 일어나! 됐다! 좋아, 가자! 친구! 말 못해? 친구야! 어디 가니? 켈빈! 어디 가 켈빈! 켈빈, 어디가? 켈빈, 뭐해? 켈빈, 뭐해? 정신 차려, 켈빈! 귀가 안 들리나 본데요? 어, 귀가 안 들리나 보다. 아, 귀가 다쳐가지고 말이, 제 말이 안 들리나 봐요. 예. 그리고 노트... 표시기가 뜨는거 보니까 노트로 아 이걸로 대화를 해야되는거구나 노트로 아 지금 켈빈이 말이 안통해 그래가지고 귀가 다쳐가지고 목소리 못듣습니다 그래서 노트로 대화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따라오라고 하죠 우선 따라오라고 하고 자자 따라오렴 이게 보여준아 보여준다 이해는 하네 어 끄덕끄덕 했어 근데 약간.. <웃음>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방금 전에 반응이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이 친구 인공지능 아니야? 이거 이거 가운데 에 있는 이거 아이언 맨 파츠 아크 원자로 아닙니까? 이걸로 움직이는 인공지능 AI 아니야? <웃음> 대답도 못 하고 이 친구 반응도 약간 여튼 서 있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누가 이렇게 서 있어? 아니 바닥이 바닥이 지금 약간 나무에 떠 있잖아. 이 친구 인공지능이야 내가 올때 여튼 지금 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어 중요한 거는 너가 인공지능이던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헬기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헬기를 우선 좀 수색해봅시다 여기인 것 같아 이게 헬기고 아나 여기 아까 전에 떨어졌던 같이 탔던 사람이 세명이거든요 켈빈이랑 그리고 피 c i pci pci 물고기의 눈 물고기의 눈이라는 친구는 없어졌어 창문이 깨지면서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그 친구도 근처에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우선은 저희가 헬기에서 떨어진 이 짐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약 챙기고요 아니 <웃음> 챙기려고 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약좀 먹었습니다 청테이프 청테이프 챙기고요 가위 챙기고 아니야! 아니 그만! 그만 먹어! <웃음> 자오 방수포! 얻었습니다 방수포 얻었고 식량팩 얻었고, 바위 얻었고 자 이거 인벤토리에 집어넣고 어떻게 집어넣지? 좋아 켈빈! 가서 우리 아이템부터 좀 챙겨보자 아이템 챙기고 우리가 가져온 아이템들 챙겨면될것 같거든요 자 가방 열고 탄약! 탄약 두개 얻었습니다 조명탄 두개큰 느티나리 버섯 버선 조금 느낌 쎄합니다. 예, 아무거나 집어보으면안 돼요. 지금 빈 박스가. 어, 아, 여기있다 아, 우리 같이 탔던 PCI. 안 돼! 우리 같이 꼭 살아서 돌아가기로 했잖아! 캘빈어떻게 우리 같은 동료, 동료 PCI. 아니, 저친구도 지금 감, 아니, 같이 동료가 죽었다고! 같이, 같이 우리 타, 헬기 타고 동료가 죽었잖아! 아 맞다 귀가 안들리지 아니 귀가 안들려도 그렇지 지금 눈치껏 상황 알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눈치껏 상황 알수 있는 상황 아니야? 내가 이 친구한테 말할 수 있는게 아이템 획득 따라와 획득 건설 머무르기 휴식 정리 일곱가지 밖에 없네? 일단 아이템 좀 획득하자 잠깐만 떠들다 보니까 벌써 그늘이 좀 져있어요 에아 아니다 구름 때문에 밤이 되는건 아니고 지금 위에 구름 때문에 잠깐 어두워졌던것같아요자 우선 이, 여기 주변을 탐색 좀 해봅시다 예다얻은것 같아요 이제 떠나죠 여기를 우선 이 주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아 그전에 자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얻은 아이템이 어 느낌표? 뭐죠? 수제창을 만들 수가 있네요 조합을 통해가지고 칼이랑 막대기 막대기가 여기가 지금 막대기가 아까전에 막대기 하나 주웠는데 어 여기있네요 막대기 테이프 이렇게 하면은 수제창이 만들어지죠 아 막대기가 두개가 필요하네요 굉장히 긴 칼을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자 우선 결합을 하나 합시다 이걸로 쑥삭쑥삭 해가지고 오! 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좋아, 이거, 이거 들고 다니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고 자, 좋은 무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 얻은 아이템이 휴대 식량 팩, 약, 그리고 탄약, 조명탄, 벽돌, 그리고 라이터, 군용 조끼, 추적기. 얘네는 이제 저희가 헬기 안에 비상으로 가져왔던 것들. 여권을 안 챙겼네. 아, 여권을 안 챙겼네. 여권 안 챙기면은 조금 다른 나라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여권을 안 챙기면 어떡해? 아, 그리고 집라인의 줄, 그리고 방수포. 이렇게 지금 얻었어요. 이거 어, 저 아니야. 잠깐만. 일단은 GPS 추적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딘지 좀 파악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gps를 보니까 어... 어?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지점과 보라색 느낌표 지점이 있거든요 초록색으로 반 빠... 어? 그리고 옆에 바로 옆에 동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바로 옆에 뭐 있는데 여기가 아마 동굴인 것 같고 K! K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K라고 써있는 곳과 옆에 바로 동굴이 있는데 바로 옆에 동굴부터 한번 가보죠 너무 빠른 것술인데 입구만 동굴 입구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입구만 한번 보고 가자 요 근처거든요? 요 근처란 말이지? 지금 물소리가 들리는거 보니까 폭포가 있는것 같고 어, 여기다! 저게 동굴이 있어요 예. 일단 로프 챙기고 오 챙기고 챙기고 아냐아냐 먹지 말고 먹지 말고 먹지 말고 <웃음> 지금 여기 동굴이 있는데 아 느낌이 세요 아직은 어, 들어가진 않을거고 부서는 지네? 아니 아니야. 약간 쎄한 느낌이 듭니다. 예. 동굴 안에서 너무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어. 어우, 찝찝한 동굴 같은 거는 아직, 오, 씨! 아니, 언제 왔어? 우리 켈빈, 언제 왔니? 깜짝, 깜짝 깜짝 놀래키고 그래. 너, 나 감시하는 그런 AI 로봇 이런 거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나 감시하는 로봇 이런 거 아니지? 아니죠? 저 감시하는 로봇 아니죠? <웃음> 뭐해, 거기서 <웃음> 아니, 소면을 놓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쳐다본 건 아니지? 거기서 뭐해? 다봐 소변 다 넣었어? 저기,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초록색 반짝반짝거리는 곳으로 한번 가보죠 자 우리 켈빈 너한테.. 잠깐만 켈빈! 너의 이름이 일단은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좀 친해진 것 같은데 내가 너의 이름을.. 아니 근데 <웃음> 뭐해 내가.. 거기서 뭐해? 또 이상한 거 주워먹고 막.. 어? 약간.. 이 친구 진짜 a i 같아 약간 주어진 시간에 배고프다 그럼 밥 먹으러 간다 앞에 누가 있던 없던 오줌 싼다 앞에 누가 있던 없던 밥을 먹는다 어, 1차원적인 생각에 있는 친구예요 우리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어줍시다 켈빈 말고 <웃음> 켈빈 말고 너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어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본따가지고 너의 이름은 쿠비스야 알겠니? 너의 이름은 쿠비스야 내가 쿠비스 이러면은 내 주인님 라고 부르면 된단다 어차피 넌 못듣겠지만 가자 우선은 저 초록색 지점으로 이동해봅시다 아, 아니 아 따라오고 있니? 왜안 따라와? 따라오라 그랬잖아 야, 가자 가자 그쪽으로 가자 가는 길에 그리고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물건들 좀 주워서 갑시다 이런 것들 일단 물도 한번 마시고 초록색 지점까지 저거 초록색 지점 가만히 있는 지점 맞겠죠? 점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니겠죠? 저기까지한번쭉 달려가 볼게요 자 잠깐만 이거 이무릎표 버섯 이무릎표 버섯 뭐야 어어! 어! 아 먹었다 이거는 뭐야 독버섯이었던 것 같아. 으 이건 뭐야?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를 먹으면은. 어? 방금 한번 먹었더니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되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인가 보다. 독과일 같아.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자. 이것도 독버섯. 쭉 내려가 보면은. 우리의 뭔가 해결할 실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잠깐만! 뭐야? 저. 저 아 뭐지 저게? 원주민인가? 아 제가 눈이 좀나빠가지고 살짝 좀 가까이 가볼게요 어이.. 친저 원시.. 원주민 같거든요? 예.. 지금 털이 있는거 보니까 털을 오랫동안 안 자른 원주민 느낌 타잔 느낌? 오! 나무를 오르는데? 원숭이는 아니고 본인이 원숭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원주민 같아요 그쵸? 예.. 원숭.. 원숭이들처럼 털이 있는거 보니까 원숭이들 손에서 자란 그런 타잔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나무에서 사는 그런 친구 오! 점프 효과? 나무 위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쵸? 일단은 네. 조금 조심은 합시다 저건 뭐죠? 해리포터 호그와트에 나오는 올빼미인가요저 친구 저기 나무에 계속 올라가져있고 어?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겠지? 이쪽으로 오면은 나도 칼을 휘둘를 수밖에 없어 자 지금 표시된 곳까지는 왔는데 여기가 왜 핸드폰에 표시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응급상황에서 이 핸드폰을 쓰라고 지퍼백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죠 이 핸드폰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자이 주변을 좀 탐색해봅시다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가 있나? 이 주변에? 동굴이 하나 있네요 예 네, 바로 밑에 동굴이 있는데 근데 잠깐만 여기는 왜 표시가 안되지? 여기는 표시가 안 됐고, 저기는 표시된 동굴이거든요? 그쵸? 저 위쪽에 그리고 동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굴이 양쪽에 두 개가 있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아, 뭐야, 이 친구, 숨어가지고 자꾸 저희, 저희 쳐다봐요. 왜? 왜 그러니, 대체? 먹을 거 달라는 건가? 잠깐만, 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뭐 했어? 자, 왜? 어디갔어? 아니, 가방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어디 간 거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어, 씨! 불멩이를 던지는데? 아, 자, 자, 자, 먹을 거를 주면서, 좀, 친해져 보자. 휴대용 식량팩.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어, 아, 먹, 안 돼! 먹지 마! 먹지 마! <웃음> 손에 쥘수 없나? 미안. 자, 어? 지금 여기에 차가 한대 있어. 어, 여기 뭔가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차가 그냥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차가 그냥 있는 건 아닐 테고. 그리고 여기에 힌트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힌트가 없어요. 힌트 없어. 여기 있는 거라고는 동굴밖에 없어. 동굴이랑 시긴저 원숭이 친구. 저 친구 원숭이라고 합시다. 숭이, 숭이라고 하자, 숭이. 쿠숭이, 쿠숭이. 우리 쿠숭이들. 아니, 쿠, 쿠숭아! 아 자꾸 왜왜왜왜 쿠승아 왜, 왜, 왜, 왜? 왜 내가 따라가면 너어차피 놀라가지고 도망갈 거잖아 쿠승아 너어요요요요요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쿠 쿠승이 어디였지 야 쿠승아 쿠 구승아, 쿠승아 쿠승아 너왜 이렇게 내가 딱 쫓아가면서 도망갈 거면서 왜왜왜왜왜 왜... 나한테 쫓아와 자꾸 어디였어 저 친구 두 명인데? 아..느낌이 좀 이상해 그치 왜 친구까지 있어? 혼자 있는게 아니네 일단 동굴 안으로 피신..할까? 동굴.. 동굴도 좀 무섭긴 한데 표시된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게 동굴밖에 없어요 바로 동굴 들어가 볼게요 가보자 자 동굴 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나갈거예요예 잠깐만 왜나 혼자 왔지 근데? 우리 쿠비스 어디갔어 쿠비스, 쿠비스, 아이 친구, 이 친구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왔어! 나 혼자라도 가자. 자, 근데 이제 불이 앞이 좀안 보이니까 저는 라이터를 켜가지고 좀 주변을 밝혀볼게요. 오, 오, 자수정 동굴인 것 같아요. 와, 들어가보자. 안쪽 깊숙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 들어가고 싶거든. 근데 표시된 지점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이 뭐가 미션이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죠 오, 어, 잠깐만, 동굴이 아닌데? 동굴이 아니라 길이 만들어져 있네? 건물이잖아? 세트장이야? 동굴이랑 연결되어있는 건물? 굉장히 비밀스러운 마치 내가 임무를 받아서 여기서 해결하러 온내 임무의 목적지가 진짜로 여기인 것 같은 비밀기지, 악당들의 비밀기지 느낌의 일단 쉿, 조용 술병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사람이 여기서 있었던 흔적이 좀 많이 보여 일단은 문을 좀 닫고 싶은데 혹시 모르잖아 그렇죠 문을 닫고 조사를 하고 싶어요 이건 뭐죠? 인쇄한 수집 음, 일단 잉크 얻었구요 이건 뭐야 관역 같은 것도 얻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죠? 프린터기? 프린터기를 얻었고 아 여기다 인쇄를 할수 있는데 3D 프린터기 가있네요 3D 프린터 이걸로 3D 뭐 아이템 같은 거를 나중에 맞주오 근데 좋아 여기 3, 3D 프린트 이거를 뜯어갈 수 없나? 뜯어갈 수 없어 뜯어간 다음에 좀 이렇게 좀 필요할 때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코드가 어딘지 안 보여가지고 뜯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화살, 물병, 가면, 갈고리, 테크 메쉬, 썰매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네요 잉크만 있으면 그치? 썰매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는 천? 천 잉크가 필요해? 내가 제가 근데 지금 딱천 잉크 갖고 있거든요? 그래 썰매를 만들기는 조금 아깝고 가면을 하나 만들까? 피부 관리도 좀할겸그 햇볕이 좀 많이 쬐가지고 에 예, 가면 하나 만들어보자 오! 졌다! 진짜야? 이게 작동하는 거였어? 아 근데 기계 소리가 너무 큰거 아니, 아니야? 아니오 어, 진짜 되네 가면 뭐지? 헬멧 아머 체스트 레그 뭐 갑옷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나봐요 진짜 아이언맨 슈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은 가면을 얻었고요 빨간 가면? 아 이거 더 포레스트 때가 생각나는구만 빨강색 잉크를 묻힌 다음에 빨간 식인종들 사이에서 빨간 식인종인 척 했던 그날의 방어가 생각이 나는군요 일단 이거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장착까지는 이게 아 이게 끈이 없어가지고 낄 수는 없네 낄 수는 없고 그냥 이 정도 일단 인벤토리에 넣어두고 필요한 거좀 만들어서 가자 물병 물병부터 만들자 물병 만들고 일단 책 획득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책을 왜 내가 계속 들고 있죠? 책 내려놓기 안되나? 아 제가 지금 책이 안내려나지거든요 힌트가 있는건가? 내셔널 베스트셀러 팀 르블랑 다중우주 이론 책이거든요 다중우주 이론 책인데 왜 이런 책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지금 이거 책을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책 읽을 시간 없어요 아 물병 일단 물병 획득하고 어 침대가 있네요 여기서 임시로 네 생활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우선 임시 생활하죠 오랫동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찝찝해 뭔가 어 차라리 밖에서 사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섬뜩한 그런 기운이 예 있습니다 예. 일단 좀 안쪽으로 들어가보죠 머리 위에 뭐가 있거든요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액체같은게 지금 천장 위에 있고 아니 이게 오 이거 드라이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되네요 전선? 전선 챙겼고 괴물의 소리가.. 에, 들리는 것같아요 돈.. 챙기고 아 왠지 오면 안될 걸.. 온 느낌이에요 왠지 오면 안될 곳에 온 느낌인데 카드키를 필요로 한다고 하네요 노래가 들려! 섬뜩해! 이런 공간에 왜 노래가 들리는 거야 호기심 참을 수 없죠 아 근데 이 키가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갖고 있는 키가 아니라고 하고 굉장히 섬뜩한 공간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연구실에 노래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돼어 클럽 분위기의 노래가 왜 일단은 카드키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여기서 나갈수 있는 공간은 없을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갈게요 그지만 굉장히 섬뜩한 공간이다 그리고 파랑색 파랑색 카드키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카드키가 아까 얻었나요? 일단 저희가 뭐 저길 열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내가 이 술병을 쓰러뜨린 적이 없는데 술병이 쓰러져 있어 이유가 뭐지? 나는 이 술병을 건드린 적이 없어 헐 너무 너무 소름돋아 나는 저 술병을 건드린 적이 진짜 없는데 여기서 나갑시다 이런 찝찝한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귀신들린 집이라고 하죠 에 차라리 밖에서 살겠습니다 아이고야 날이 거의 어두워졌어 지금 거의 저녁인데 지금 집을 짓기는 좀 늦었을 수도 있으려나요? 그래서 집을 좀 지어야 돼요 집이 없으면 생활하기 좀 힘들고 자 간편한 집이라도 하나 지어보죠 텐트 방수포에다가 나뭇가지 해가지고 하면은 텐트가 된다 이렇게 이걸로 할수 있다고? 모두 교체 쉼터, 나무위 대피소 개인적으로 나무위에 있는 대피소를 만들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아 지상은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가지고.. 아 우선은 첫날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저녁이라 집을 짓기 좀 그렇고 이 안에서.. 저 어, 아니 잠깐만 우리 쿠비스 어딨어 쿠비스 쿠비스? 너 이제.. 너.. 너 동굴 공포증 있구나? 너 동굴에 못 들어오지 너 너, 너 무서워가지고 동굴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야, 어쩔 수 없다. 너는 그러면은 같이 건설을 좀 해야겠다. 통나무를 좀 얻어와 주라. 자, 넌 통나무 좀 모아와. 널 위해 내가 지금 일을, 해주, 일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지?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친구가 동굴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음. 저희가 밖에서 자죠,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저녁이지만 후딱후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질 해가지고 빠르게 통나무를 얻어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혹시나 하는 얘긴데, 진짜, 혹시나 하는 얘긴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다가, 진짜 만약에, 진짜 만약에요? 어? 그, 어? 무서운 동물들이 찾아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쵸? 예, 아닐 거예요? 지금 통나무 오두막을 만들려면 75개가 필요하고 이거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쉼터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불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임시 쉴터 만듭시다 사냥 쉴터 해가지고 임시 쉴터 하나 여기 동굴 앞에다가 하나 만들어두고 이거는 뭐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 호비스랑 같이 여기서 자도록 하죠 오늘은 오 뭐야 쿠비스 벌써 몇개채고해오는 거야? 거야 좋아 너이제씨 너도 너 묵묵히 이는 잘하는구나 너랑 같이 여기 있다면은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구만 돌멩이 여섯 개에다가 나무까지 넣고 저 이제 집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 잡시다 네. 어오 밝았다 아 쿠비스 너도 잘 잤니 쿠비스 잘 잤어 나무를 패네 잠은 잤니 <웃음> 아무리 생각해도이 친구는 인공지능이야내 어, 볼때 귀 안들리는 척 하는걸수도 있어 들리는데 안들리는 척 하는거지 어.. 귀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음. 다행히 임시 쉴터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해가지고뭐 크게 할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우선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 있다면은 근처에 없다면 여기서 쉬는게 맞지만 자 지금 미니맵을 보면은 이틀차 그 느낌표가 쳐져있는 곳들 있거든요? 거기를 좀 탐방하면 은 좋을 것 같고 바다 쪽으로 가죠 지금 앞으로 쭉 가면 은 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아냐아니야집 아니야. 지을 곳을 찾자 아예 저희의 첫 번째 캠프를 하나 지읍시다 우리의 캠프 살아갈 공간을 하나 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임시 쉴터로 잠깐 두고 다른 곳도 가보도록 하죠 잠깐 일을 너무 잘하는데 이 친구 <웃음> 나무를 너무 잘키워 쿠비스 너 원래 나무꾼이었니? 나무를 이렇게 잘 키워도 되는거야? 자 저쪽에 가운데에 보면은 호수가 하나 있죠 호수에다가 물길로 연결되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길로 가면은 물길을 타고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저쪽 모래사장 쪽 가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물이 많이 이어져 있는 곳으로 사는게 왔다갔다 하기 좋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저쪽으로 왜왜왜 왜, 왜 때려. <웃음> 깜짝 놀랐네 저쪽으로 가 볼게요. 예, 네, 가운데 있는 쪽으로 가 보고. 자, 이동하자. 이동합시다. 가자, 쿠비스. 쿠비스 웨이트 웨이트 웨이트. 따라와, 쿠비스. 통나무도 챙겨서 오면은 더 좋고. 자, 이쪽으로 쭉 거, 가면은 가운데 호수가 있죠. 저쪽에서 우리가 머블를 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생존 한번 해 봅시다. 비가 지금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 가지고 얼른 쉼터를 좀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지쳤습니다. 방수포를 사용해 임시 거처를 만드세요. <웃음> 아이고야 이거 어쩔 수 없다. 잠깐 쉬다 가자. 어, 여기서 더 이동하기 힘들어 보인다. 방수포를 이용해가지고 임시 거처를 하나 만들죠. 자, 여기서 뭐 어떻게 쓰는데? 오 나뭇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설치 암호까지 이용해가지고 설치 자 임시 거처입니다 잠깐 쉬다 가죠 조금만 더 가면 그 옆에 있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나무집이 더 좋지만 저희 갬성을 위해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갬성 느껴보자 어? 뭐야? 무슨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지? 쇠한 소리가 들렸는데 어, 잠깐 뭐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무덤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무덤이 있어 이거 뭐야아이니 삽으로 파 파? 이거왜 파? 왜파 대체? 삽이 어, 삽으로 여기 팔 수가 있는데 삽이 내가 있나? 삽을 만들어 볼까요? 삽을 만들 수 없어 만들 수 있는게 수리도구랑 제작할 밖에 없으니까 삽못 만들고 일단 배고프니까 에너지 바 하나 먹죠 그리고 이거 임시 거.. 임시 거처를 다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임시거처한번 만들면 못 가져가네? L.I. 자, 빨리 가가지고 BPR 집을 빨리 만듭시다. 여기다 집 만들자. 첫 번째 집. 여기다가 집을 만들 건데. 어, 비가 와가지고 뭐할 수가 없네. 빨리 집 짓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마음 같아서는 소형 오두막을 짓고 싶은데. 하. 75개? 되나? 둘이서 모아볼까? 그래. 야, 둘이서 뭐 하고 자. 할수 있지, 자비스. 할수 있지. 쿠비스. 쿠비스 할수 있지. 쿠비스 우리 할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자, 여기다가 짓는 거야, 집. 아, 여기다. 못, 자, 어쩌적 좀 비어 있는데 다시 을게요 여기? 여기 왜? 됐다. 그러니까, 여기다 짓자. 좋아. 쿠비스. 너 이제 너한테 정말 중대한 니부가 들어왔어. 너만이 할수 있는 일이야. 아이템 획득하기. 너만이 할수 있는 일이야. 통나무 가져오기. 자, 너 이거 잘하자라. 통나무 가져오기 힘들라고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가자 가자 가자! 뛰어 뛰어 뛰어! 자 통나무 나도 같이 캐야될 것 같아 통나무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잠깐 아니다 아니다 너무 많다 양이 너무 많아 조그만 집부터 진짜 쉼터부터 만들자 쉼터부터 어 너무 많아 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쉼터부터 만들게요 일단 여기 쉼터 만들어 놓자 여기는, 여기 집 옆에다가 쉼터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통나무를 40개 채우기는 조금 벅차고, 사냥용 쉼터, 조그맣게 쉼터라도 하나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일단, 통나무 두 개에다가, 지금 돌이랑 나뭇가지 필요하거든요? 제가 돌이랑 나뭇가지를 지어오고, 후비스가 이제 통나무 배우면 될것 같아요. 네. 뭐해? 왜 놀고 있어? 너 왜, 너왜 놀고 있어? 밥을 줘야되나 혹시? 배가 고픈거 그러고 일단은 통나무좀 가져와봐 이게 우선인거 같아 통나무좀 가져와주고 오케이? 이렇이 가자 가자 통나무 가져오자 오씨 아니 이상한 소리좀 내지마 안그래도 지금 이제 쿠숭이들때문에 지금 지금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쿠비스 너까지 왜이래 어? 통나무 가져왔다고? 어디 통나무 너 안가져왔잖아 뭔소리 하는거야 나무 캐자 트야 트야 아 좋대요 나무 또 캐는거에 또 익숙하죠 그래도 쿠숭이들이 있어가지고 외롭진 않겠다 저 친구들이 광대짓을 대신해주네 심심하지는 않겠어 아왜 이렇게 안 부서져 이거 나무 왜 이렇게, 다, 왜 이렇게 단단해 나무가 일단은 조그만 집부터 만들게요 아니, 왜안 캐, 나무, 나무, 나무부터 캐와. 아니, 쿠비스도 뭐해? 아, 이 친구가 그냥 막 해라, 이러면 안 하나 봐. 놀이로서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재밌는 놀이 하자, 쿠비스. 어, 통나무 획득하기라는 놀인데, 통나무 얻기, 통나무 얻기 게임. 누가 통나무를 많이 얻는지 하는 게임이거든. 너 통나무 좀 얻어봤니? 통나무 얻기 게임 한번 하자. 자, 통나무 얻기 게임 해보자. 누가 가장 많이 얻는지 시합하는 거야, 알겠지? 가자, 출발, 시작. 아 저기 광대 저거. <웃음> 쟤 왜, 쟤 왜, 쟤 왜, 쟤왜 쟤 왜, 따라가야 될거 같다고? 따라가야 될거 같다고 막 말하는 거 같은데 손짓으로 막 저쪽 저쪽 이렇게 하는 거거든. 됐다! 저희 집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왼쪽에 있는 집은 우리 쿠비스 집. 그 오른쪽에 있는 집은 이제 제 집입니다. 네, 이쿠 집. 이쿠랑 시청자들 사는 곳. 이쿠랑, 이쿠랑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사는 곳이 오른쪽 집이고요. 쿠비스 사는 데가 왼쪽 집입니다. 네, <웃음> 따로 분리돼서, 네, 사야죠. 네, 그리고. 물을 좀 피웁시다. 배가 좀 고프기 때문에 나만 배고픈게 아니라 우리 쿠비스도 좀 배가 고픈거 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야 왜? 왜? 왜 때린거지? 안되겠다 어쩔 수 없다 네이씨 너가 먼저 공격한거야! 너가 먼저 공격한거야! 난 어쩔 수 없었어 공격한건 뭐야 잠깐만 이거를 시체를 태워야돼 피냄새를 막고선 피냄새를 막고 쫓아올수도 있어 어.. 이상한 사람 이상한 동물들이나 피냄새를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 상어 같은 느낌이지 상어가 피냄새 받고 쫓아오듯이 이상한 동물들이나 이상한 생물들이 피냄새 받고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저 시체를 태워야 될것 같아요 불을 좀 만들고 싶은데? 나뭇가지 돌멩이 해가지고 이거 만들라는데? 아니 이건 나도 알아 그래서 만드는 키가 뭔데 잠깐 횃불 어떻게 만들지? 나뭇가지를 쥐고서 여기다가 설치? 어? 설치할 수가 있네? 아 잠깐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할것 같아, 할것 같아. 지금 이게 나뭇가지를 반으로 쪼개면은 나뭇가지를 반으로 쪼개야 돼. 반으로 쪼개면은 어떻게 쪼개는데? 아, 어, 쪼개서 발 발로 쪼개서 놓고 아 이렇게 불을 주면 돼. 더 많이 쪼개, 많이 쪼개, 많이 쪼개. 안이쪽에넣고 이것도 쪼개넣고 나무불을 할때 쪼개서 놓는데 그냥 불은 이렇게 쪼개서 바로 라이터 붙이는거고 좋은 불은 여기다가 쪼개서 놓은 다음에 돌멩이로 덮은 다음에 하라고 하죠 돌멩이로 덮은 다음에 할게요 돌멩이돌멩이 돌멩이. 돌멩이로 여기다가 덮으라는데 어! 아! 아 바로 붙였다 일단 이거는 조그만 불이거 조그만 불이고 이거는 큰 불인데 옆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놓으면 되네요 그렇죠 돌멩이를 놓으면 여기다가는 큰 불을 만들 수가 있어큰 불은 나중에 진, 만드는 걸로 하고 어.. 아 여기다 이렇게 나뭇잎을 넣어가지고 불을 좀더 데필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고기를 좀 구워먹고 싶은데 오! 좋아 좋아 우리.. 우리 쿠비스! 여기다가 통나무들 가져와줬구나 잘했어 잠깐만 이거.. 이거 왜 서, 이거 왜 섰냐, 섰지? 통나무가 곤두섰어 세상에나 자, 아, 집을 만들겁니다 어떤 집 만들거냐면 아까 짓기로 했던 집 소형 오두막 응, 여기다 만들거고 통나무아 그리고 이거 시체 태우기 아까 하다가 그랬죠? 이 피냄새를 맡고서 시체 냄새를 맡고서 누군가 이제 안 좋은 시, 생물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태워서 버리겠습니다 오! 어? 파이어! 야 파이어 슈스 여기다가 어? 이제 태울게요 여기 태우기 오! 무슨 일이야! 코비스 무슨 일이야! 다쳤니? 음... 쿠비스, 안 돼! 쿠비스 왜 쓰러졌어? 상태가 안 좋거든요? 지금 쿠비스 상태가 안 좋은데. 쿠비스, 안 돼!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쿠비스 밥이 좀필요 아닌가? 좀 다쳤구나? 너 잠깐 휴식 좀 일단 하렴. 어, 휴식 좀 하고. 지쳐, 지쳐 보인다. 휴식 좀 하자.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지금. 쿠비스가 좀 다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다친 것도 같고, 배가 좀 고픈가 봐. 나만 배고픈 게 아니야. 저 친구도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좀 챙겨줍시다. 여기 뼈 챙기고 여기서 나온 고기 같은 게 없나? 고기 같은 게 없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밥을 얻기 쉬운 자원이 거북이. 거북아, 에 너는 참 좋은 자원이었어. 자 우선 거북이 고기 얻었고 우리 쿠비스 줄 것도 하나 같이. 자 하나는 쿠비스 거.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바로 옆에 거북이들이 사는 거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고기다 구워서 먹읍시다. 그냥 먹으면은 살날수 있으니까 고기를 어 아니 이아 흐이... 아니 헤이 흐이... <웃음> 클릭했더니 먹어졌어. 아, 옆에 한 마리 더 있었거든요. 친구는 진짜 대, 구워가지고 나는 육회 좋아해! 음, 육회 좋아하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쿠비스거는 구워서 주죠 뭐 어떻게 굽지? 근데? 음식을 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 이거를... 잠깐만 내가... 아 이렇게 굽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구우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꼭 쿠비스 줍시다 우리 쿠비스 상태가 조금 이상해 어, 상태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자, 고기가 부어진 것 같으니까, 예, 집어가지고, 아아 어! 아! 아! 쿠비스 빡쳤다! 쿠비스 개 빡쳤어! 아, 내 체력이 없어가지고 참는다. 어, 쿠비스 착한 친구였네. 아, 그래도 이 친구 뭐해 줘야 될것 같은데? 밥이라도 줘야 될것 같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밥 먹게끔 하자. 열매. 이렇게 열매 끝하라고 하면 되겠다. 나한테 줘. 아저 친구가 뭐가 돼 아이 모르겠다 그냥 통나무 가져와 야 통나무 너밥알아서 먹었지? 밥도 안먹고 돌아다니고 그런거 아니지? 그치? 어 잠깐 쉬었다 갈까? 그래 잠깐 쉬었다 가자 한, 하루 자고 가자 아 큰일났다 잤더니 밤 됐다 어. 또 자죠? 네 지금 현재 시간 시간은 모르겠고 어? 시간 나오네 시간 새벽 3시 3일 차네요? 벌써 온지 3일이야? 한 4시간 정도 더잔 다음에 아침, 아침에 일어나겠습니다 아잘 잤다 무슨 소리야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났거든요? 쿠비스! 쿠비스! 쿠비스! 쿠비스! 죽은 거 아니지? 쿠비스. 아, 안 죽었다. 다행이다. 아,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키고 그래. 너 진짜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진짜 나 너랑 있는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어, 뭐야? 뭐야? 저 친구 뭐야?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제, 제 건데요? 근데 왠지 뺏, 뺏, 뺏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 줘야 될것 같은 느낌. 누구시죠? 누구, 누, 구 누, 구 누구시죠? 들고 가세요! 아,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야, 이렇게 주잡! 코비스 상대하지 마! 상대하지 마! 상대하지 마! 코비스, 그냥 와, 와, 와, 그냥 와. 조조조 그냥 줘 어. 저런거 하나하나 생각하요 없어. 조조줘 우리가 캔거긴 한데 괜찮아 조. 우리는 다시 나무 캐자 어. 아니 아니야 쿠비스 괜찮아 쿠비스 괜찮아 우리 통나무 획득하자 내가 볼때는 엄청 나쁜사람 아닌것 같아 여기 사는 그런 사람같은 느낌이야 자 통나무 좀 구해다 줘라 쿠비스 오케이. 통나무. 우리 일단 여기다 집을 좀 짓자. 우리의 첫 번째 집을 지어 보자. 쿠비스오오호 뿅호호호. 아니, <이> 친구. 오!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목소리> 페이스 다친거 아니지? 걱정하지마 어딨어 이 친구들 안되겠구만 이 털난 털난 털난 식인종들 얘네는 상대하면 안돼 얘네, 얘네는 얘네는 선제공격하는 예의가 없는 친구들이네 예의범절이 없는 친구들이야 어, 이 친구들은 어쩔수 없어 여기다 태워야되고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뼈가봇을 만들수가 있었는데 뼈가봇좀 만듭시다 뼈 해가지고 어 지금 체력이 얼마 없어 뼈랑 밧줄이랑 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뼈가못 하나 만듭시다 어 이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를 해야겠어 요 갑옷을 만들어가지고 음 어느정도 저의 체력을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내몸 내가 지켜야지 그치? 잠깐만 근데 체력이 지금 너무 없다 체력을 좀 채워야 될것 같아 통나무 조금 이따 채우고 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수분이랑 체력 좀 채워야 될것 같아 물좀 마시고, 요 근처에 있던 거북이들, 거북이고 슥싹 슥싹 슥싹 슥싹 슥싹 슥싹 슥싹 슥싹 오 으음 맛있겠다. 이하고 나서 먹는 고기에 대한 이런 행복감인가? 노릇, 노릇노릇하게 구워졌군요. 먹읍시다. 바로 아, 근데 이거는 쿠비스 한번 줘볼까? 쿠비스 이거 먹나? 줘보자. 코비스 먹을 수 있나 줘보자 한번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자코비스너 고기를 못 먹는구나 어너 고기 못 먹는 친구네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쿠비스 채식주의자라 고기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야 채식주의자도 아닐 수도 있어 전기주의 전기를 쓰는 전기 <웃음> 일렉트로닉주의자일 수도 있어 듣는 노래도 일렉만 들어 나는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사장을좀 나가보죠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거예요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가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를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요 곳에 대한 풍경을 못 느꼈는데, 풍경, 풍경이 너무 완벽한데? 와, 뭐야? 와, 저기가 딱인데? 뷰가 저기가 확, 딱인데? 저기 뷰. 자리를 바꿀 수 있나 보죠? 아, 내가 근 여기다가 지어놓은, 송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다 지금더예쁠것 같은데? 여기? 그 여기는 양쪽이 물이어가지고 아까 그 식인종들도 못오지 않을까? 그치 여기가 뷰가 진짜 딱인데 뷰는 여기가 진짜 좋긴하다 통나무집 아직 완성 안했으니까 옮기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통나무를그렇지통나무 이거 취소하면은 29개가 아직 생기지 않을까? 어 됐다! 되네! 또 통나무만 옮겨가지고 옮겨 가자 여기가 훨씬 좋아 불가하네 여기야 여기 아니다 다 아까야 거기다 짓자 너무 변덕부려서 미안합니다 그냥 여기다 짓을게요 자 여기다가 아 안되네 취소 자원주의 상체 우리 쿠비스가 다쳐도 손은 일하고 있어 상체가 내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안돼 내내하내 하... 내 하체는 쿠비스를 향하고 있는데 상체가 움직이고 있어 아 안돼 쿠비스 미안해 쿠비스 미안해 쿠비스 미안해 상체가 내 멋대로 움직여 쿠비스 괜찮아? 너 너 진짜 아프구나 쿠비스 진짜 아픈가본데? 나 처음에는 꾀병인줄 알았는데 진짜 아픈가봐 상태가 좀 많이 심각해보여요 쿠비스 어떻게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쿠비스너 진짜 아프구나 내가 좀널좀 좀 치료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니? 쿠비스 죽은거 아니지 쿠비스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니? 상호작용이나 이런게 할 수가 없는데? 아 우리 쿠비스 지금 정신을 못차려요 어떻게 해야되지? 뭐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겠죠 쿠비스는? 조금 있다보면 일어날거야 어, 우리 쿠비스 조금 있다일어날거예요나나무다 키고 있죠 쿠비스 진짜 죽은거 아니지? 할수 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쿠비스 아니, 내가 봤을때 아예 쓰러진거 같지 않아 지금 쓰러진 자세로 있는 거잖아. 아예 정신을 잃진 않았어. 그래서 우리 쿠비스 분명 히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지쳐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체력을 회복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쿠비스 일어나기 전에 집 지어야지. 내 집. 우리 이쿠와 이쿠와 시청자분들 집. 쿠비스 집은 저 옆에. 룰루루루. 거의 다완성될좀되니까신나고만 쿠비스 일어나! 정신차려 왜그래 쿠비스 내가 너의 집까지 만들어줬는데 이러지 마렴. 아 이게 나, 오두막을 만들 때통나무만 넣는게 아니라 통나무를 뭐 반정도 자르고 이런거가 필요한것 같아요 뭐야 이상한 사람 왔어 뭐야 우리집에서 뭐하는데 벽을 타고 올라오네? 뭐지? 저 친구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벽 타고 올라다녀? 자, 열심히 집을 만듭시다. 아, 이거 쿠비스가 도와주면 금방 하는데, 아. 꽤병 아닐까? 힘든 척한거 아니야? 알고 보니 꽤병. 그런 거 아닐까요? 오호 집이 좀 완성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전작보다 훨씬 좋아진 게 집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보여요. 하나하나씩 집어 넣을수록 내가 실제로 통나무를 반을 잘라가지고 이걸 완성시키는 것 같잖아요. 바닥 만들 때 통나무 반 잘라서 만들었으니까 어, 실제로 내가 통나무 진짜 반 잘라서 넣은 것 같아. 좀더 몰입감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쿠비스랑 함께였다면 더 빨리 끝날 수도 같은데 쿠비스가 정신을 너무 못차리는 것같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정신 차릴 수도 있거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십니다 헐 아직도 쓰러져있는데 쿠비스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 우리 쿠비스가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는 다시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쿠비스 너너 너 일어날 수 없구나 내가 장난삼아 던진 통나무에 너가 맞아가지고 죽었구나 쿠비스 쿠비스 진짜 반응이 없어 도끼로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너랑 같이 살려고 이 집이랑 옆에 있는 너의 집도 같이 만들어줬는데 우리 같이 살려고 지금 열심히 집을 지어놓고 있었는데 말이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쿠비스. 우리는 다중우주. 너와 같이 있었던 그 우주로 다시 돌아가겠어. 다중우주 이런 책이거든요. 다중우주 이런 책인데 왜 이런 책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어. 여튼. 야! 너랑 같이 있었던 그 우주로 돌아가겠어! 너랑 같이 있었던 그 세상으로. 야! 아! 쿠비스 돌아왔구나! 너희 자식, 쿠비스 보고 싶었다고! 너는 내 마음을 알까? 다른 세계에서 온 나는 너의 죽음을 이미 봤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세상 다른 느낌이 드는구나. 너가 통나무 하나 드는 것조차 정겨워 보이니. 비록 좀 둔할 수 있고 그러지만 너랑 다시 만나게 될수 있어가지고 내 인소니 쪼겠구만 좋아 우리 쿠비스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캠프 그리고 이쿠랑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같이 있는 이 캠핑장 얼른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띠야! 투! 띠야! 안돼! 쿠비스! 죽지마! 오아 다행이야 굉장히 시크하게 넘겼네 우리 쿠비스가 감정이 좀 메말라가지고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이야! 자, 됐다. 안 돼! 안 돼! 개쿨해. 집을 다 만들었어요. 쿠비스랑 이제 같이 생활할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까지 넣으면은, 슛. 두루룸. 오! 저희 기지를 만들었어요. 쿠기지라고 합시다. 어 이렇게 하니까 열려요 열려서 여기 들어가쉴 수도 있고 어, 이런식으로 머무르면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 왔다갔다면서 하 여기 옆에는 이제 쿠비스가 살집 여기는 쿠비스 집 저쪽은 제집 우리 쿠비스 여기서 뭐하죠? 에이 땅바닥에서 자면은 저기 좀 편한 데서 자자 이쪽 말고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자자자자자자 쿠비스 이쪽 이쪽 여기서 쉬어야지 너의 집 이쪽이잖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너의 집이야 셔어 어, 일을 좀 많이 했네 어, <웃음> 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Source of Forest 일일차 한번 플레이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집도 짓고 우리 쿠비스랑 같이 살아갈 집을 만들어봤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여기는 이제 쿠비스의 집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집은 이제 이쿠랑 시청 여러분들 같이 살그런 집입니다. 여기서 같이 생활할 거예요. 우리 쿠비스랑 같이 생활할 이쿠 선스 오 포레스트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회차 이제 시작하니까 그것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매일 매일 영상이 올라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선스 오 포레스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쿠바 이쿠바이라는 스득